미역국 라면 먹을까? 라면과 미역국이 어울릴지 궁금해 아니 이것은 처음인데 너무나도 잘 어울려 미역국은 역시 깍두기 어? <웃음> 맛있, 맛있는데? 그리고 여기 고기가 있는데 보통 라면에 고기 들어있으면 콩으로 만든 콩고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뒤에 성분표를 확인해보니까 호주산 소고기더라고요음 진짜 진한 미역국 맛이라 <웃음> 아니 생일날 이걸로 미역국 끓여줘도 되겠는데? 면만 안 내면 아니, 이거 끓일 때 보니까 면을 2분만 끓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이 너무 얇은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이었는데 미역국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면의 굵기인 것 같아요 이 미역국 맛 자체가 엄청 자극적인 맛은 아니다 보니까 면을 좀 얇게 해서 간을 맞게 맞춘 것 같아요 면이 두꺼우면 국물을 좀더 짜게 하거나 자극적이게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거겠죠? 아, 부담없이 먹기 진짜 좋은데요? 아, 깍두기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잘 어울리네 지금 하나를 끓여서 먹었는데 하나만 끓여서 면만 먹기에는 양이 되게 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밥을 준비해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짜전 햇반! 김나는 거 보여요? Друзья. 아, 이거는... 면은 약간 간식! 에피타이저 개념이고 밥이 메인이네 밥이랑 꼭 말아주세요 <웃음> 진짜 맛있습니다 와, 음. 이게... 사골 양지를 베이스로 한그 국물에다가 미역이 쫙 우러나서 딱 먹기 때문에, 어,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고기 미역국을 좋아하는데, 저는 아주 취향 저격 제대로 됐습니다. 어, 이거는, 그냥 이렇게 사다 놨다가 미역국 먹고 싶을 때 또는 밥 먹고 싶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삼양의 한국 곰탕면을 이렇게 쟁여놓고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밥 먹고 싶을 때면 호로록 먹고 탁 먹으면 진짜 진한 사골국물에 제대로 밥 말아먹는 느낌이라서 진짜 만족스러웠는데 얘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 한국곰탕면 같은 경우에는 후추 맛이 좀 강해서 여운이가 좀 매워했거든요 얘는 매운 맛이 전혀 없어서 여운이를 먹여도 될것 같은데? <웃음> 어... 좋습니다 이건, 들고 마셔야 될 각. 음. 어, 지금, 마지막에, 먹으면서 느낀 건데, 미역에도 살짝 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약간, 짭조름한 미역이, 또 간이 딱 맞아서, 아까 면이랑 먹을 땐잘 몰랐는데, 밥이랑 먹으니까, 밥에, 진한 육수 맛에, 짭조름한, 살짝 짭조름한 미역맛이 같이 느껴져서 지 좋았어 <웃음>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어, 댓글로 또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좋을지 또는 이번 음식에 대해서 어, 혹시 드셔보시고 후기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더 좋은 어,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홍